내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열흘째인가요 네. 그 맛집이에요 껌땀 많이 들어보셨죠 밥에다가 뭐그 숯불고기 고기 하나 올라가고 계란후라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계란하고 가른고기 요리한거 올라가고 저기 고기 굽고 있네 네. 어, 냄새 좋다 네. 향, 향신료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뭐 밥에 요런거 올라가는거죠 네. 계란후라이 두부 고기 이거는 베트남 소세지 같고요 다음에 이거 뭐 생선 같은데? 이거는 돼지갈비 같은 거. 다음에 이거는 좁은가요? 네, 이거는 돼지고기 삼겹살 같은 거 튀긴 거 같고 여기 왔어요. 고형 하마치. 나 지금 통화하고 있어서 지금 가격 물어보는데 어떻 껌땀이 천 원이래요 여기. 와. 종류가 되게 많아 이것도 아, 매추리알가운데 아, 박아놓은 고그 가른 고기같은데 되게 맛있어 보여 오. 그 꾸요가 데려온 껌땀집에 왔어요 여기 보면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껌땀은 이렇게 접시에 밥 올려놓고 그밥 위에다가 여기 나와있는 이런 반찬들을 다 올리잖아 근데 이 집은 그게 아닌가 봐뭐 원래 베트남이 그냥 이렇게 먹나보죠 우리나라시리랑 거의 비슷해요 밥 나오고 그죠? 고기 아줌마가 직접 다 잘라줬어요 계란, 껌땀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만 좀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되게 맛있어 요가는 <놀람> 고기에 매출이 할 중간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가 그 여기서 파는 그 호빵 사이즈의 빵 같은 거 있거든요 거기 안에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밥그릇 다고 여기 이렇게 국을 주죠 이렇게 해서 20, 20? no <놀람>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<놀람> 보도록 <보내> 할게요 <놀람> <놀람> 몇몇이네? 는 몇몇이네 자, 지금 구요가 가격을 물어보고 있는데 1 0 0 0 0이네2 0 0 0 0이4 0 0 0 4 0 0 0원이4 0 4 0이네0 0 0원2 0 아, 이마 이제 yeah. 아, 오케이, 오케이 아, 지금 이거 다 해가지고 꾸요가 1,000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나온 거 전부 다, 다 해서 2인분이거든요? 요거까지 이건 원래 없는건데 추가로 시킨거 해서 이게 지금 10만동이래요 둘이서 그러니까 1인당 2,500원 1인당 5만동정도 하는거야뭐 그래도 뭐 괜찮은것 같아요 근데 현지 맛집이라서 되게 쌀줄 알았어요 근데 싸죠 이정도면 뭐 그죠 고기반찬이 지금 몇개야 이게 2,500원씩이면 뭐 괜찮죠 자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요 고요. 우리 꼬요가 뭐 먹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밥을 저렇게 허담아서 그리고 아 요거를 먼저 먹네 저게 맛있나보다 맛있어? 못 알아듣지? 아유 잘 먹네 그냥 꽃 <웃음> 스마일 스마일 <웃음> 자 저렇게 또 저뭐 액적 저거죠 네 느엉맘인가 네저 소스 밥에다 또 찍어서 먹고 뭐 이래요 그럼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아. 맞죠.